오리온 아 네? 저요? 그래 너 잘못을 했으니 지옥에 왔다 으 지옥이요? 왜요 어. 왜요 저 잘못한 거 없단 말이에요 친구 머리에 뿔을 묻혀서 괴롭혔잖아 그건 그 누나가 먼저 그 누나가 먼저 저희 누나 게임으로 자기 쳤단 말이에요 그 값은 내가 치르게 해줄 거야 공평하게 그럼 누나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어요 마음은 알겠지만 친구 괴롭히는 건 잘못이야 에잇! 안타쇼! 그래서 오늘 넌 말랑이 거래장에 왔다 지옥 말랑이 거래 지옥 말랑이 거래? 어, 여기가 말랑이 거래장인가? 난 누구랑 거래하지? 어! 설아! 누나! 어? 리유나너여기 있었어? 누나도 거래하러 왔어? <웃음> 나 갑자기 천국에 오게 돼서 신상 말랑이를 잔뜩 주셨어 와 부럽다 난 지옥인데 왜 지옥에 갔어? 아 그게 오박희 누나 괴롭힌 박세희 누나한테 복수했더니 지옥 왔어 아 그랬구나 그런 이유라면 좀 지옥 강도가 약하지 않을까? 벌써 누나를 만나서 여긴 지옥이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정말 오리온 못 말린다 <웃음> 그럼 첫 번째 거래 누나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? 와 딸기 롤리팝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예쁜 거 꺼냈어 누나한테 잘 어울리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근데 리오나나 딸기 롤리팝 진짜 갖고 싶었어 <웃음> 다행이다. 그럼 나는 이거. 그럼 그럼. 오, 자동차인데? 오, 완전 멋지다. 내취전데 이거, 이렇게 팝이 잘 돼. 오, 오. 오 좋다. 난 무조건 승인. 우와, 딸기 롤리파 이거 사실 두 개였잖아? 두 개였다고? 원래 하나였는데? 천국에 오니까 두 개로 늘어났어. 우와 그리고 다른 색깔인데 두 색깔 다 예뻐. 에 누나가 좋다니까 나도 좋다. 나도 자동차 핸들 마음에 들어. 어? 아, 왜 핑크색으로 바뀐 거야? 이건 여자색깔이잖아 노란색 검정색이 더멋있다 아, 갑자기 왜 색깔이 바뀌냐 아 이건 너무 여자꺼같은데 <웃음> 여자색 남자색이 어딨어 요즘엔 인싸들은 남자들도 핑크색 많이 쓰더라 인싸? 핑크 잘써? 그럼 나도 좋지요 브롱브롱 오오 너 피자 좋아하지? 나 피자 완전 좋아하지 그래서 준비했어 악, 이거야 이거야 피자 오잉? 우와 피자 파밋이다 천국의 신상 파밋이 진짜 많아 천국 문구점 가서 다 골라왔어 와 진짜 좋다 우와 천국 문구점 나도 가고 싶다 누나 나는 음 이거 우와 미키마우스 파비 가방이다 에이, 누나 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이거 봐 겉에서 가방을 이렇게 다 누르잖아 여기서 동그라미 다 눌렀지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손을 넣고 응. 슉가면 이거 봐, 재밌겠지 개킬게 이거 진짜 재밌어. 거래하면 꼭 해봐. 와, 정말 재밌겠다. 거래하면 꼭 해봐야지. 그럼 나는 승인. 헷 나도 승인. 승인. 와, 피자다. 깨깨 깨. 아까 그거 해봐야지. 어? 이 커버 안에 파비지 더 있잖아. 어?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오파늘애 너무 귀엽잖아 오, 유니콘 너무 예쁘다 아보카도 오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만졌을 땐 가방 하나밖에 없었는데 천국에 오더니 신상 파비스코 생겼나 봐와 천국 부럽다 나도 천국 말랑이 거를 해보고 싶다. 리오나 너는 올수 있어 새로운 팝이신가 봐 재밌다 해너나 그래서 응. 나 피자 팝이 있으니까 나 피자 팝이 좋아 어? 어. 어 뭐야 내 피자 팝이 어. 뭐야 이거 젤리잖아 내 피자 팝이 젤리로 바뀌었다 왜 지옥에선 팝이 젤리로 바꿔버리네 나피자파비 나 만져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너 젤리 좋아하잖아 아맞다나 피자 좋아하지 그럼 피자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! 이렇게 피자 한조각 뜯어서 음 엄청 맛있어 <웃음> 이거 예쁘다 지옥 말랑이 걸래왔지만 피자 젤리도 먹고 사는나랑도 놀고 좋지요! <웃음> 좋아! 천지말랑이 거래하기! 대! 선! 성공! 와 천국 재밌을듯 개개개! 전국 가고 싶은 yeah, 사람? 저요 저요! 자이 노래 맞춰 봐문노래지 뭔지 알아? <웃음> 구독해요, 좋아해요, 사랑해요. Oh my k 아, 지 아, 리코도 계속 불지 리코도 계속 불어서 있는 사람.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, 나신기거보이게신기하 이걸로도 되나? 에? 안되네? 응, 응, 응, 이 마지막 노래 응, 응, 맞춰봐 알겠지? 다같이!